어다아 다음 챕터가 마지막 챕터 있네. 어. 이봐.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끔 난내어리신절에 대한 꿈을 꿔. 정말 웃긴 일이지. 다시 학교에 가는 꿈을 꾸는 성인 남자라니 말이야. 아 부모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은 상처를 섭서히 아물게 하는 법이지 이제 나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있어 그래서 난 여길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 죽음을 설득해 그래서 우리가 여길 나갈 수 있게 해야 해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볼게 분명 그곳에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거야 나중에 또봐 뭐지? 어? 오로라씨 뭐지? 거미가 없어졌어 어? 이런 곳이 없었는데? 열쇠? 에잉? 그러나 민식 어곰머리를한번 놔볼까? 여기다? 으이똥 싸고 오줌 쌌어요 여기서 어? 뒤로 에? 에? 어디가? <웃음> 가지마요 잠깐만, 여기 시체도 있는데? 열기구 어디로 사라졌냐? 아 이거 헷갈려 이씨 <웃음> 어, 여기있다 열기구 타고 왔어 헤베? 말 걸지마 기찮은딱 질색이라고? 우이씨 빼로를 그냥 이만해 지금 내줄 서있는거 안보여 <웃음> 지나가네 어꼬맹야이 카메라를 찾았는데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같아 그니까 러 이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죽음에게 보여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직 배터리와 사진필름은 찾지 못했어 배터리랑 사진필름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<웃음>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주겠어? 에이 지진 끝났는데 왜자고 지진이 났대 이 아저씨는... 어... 내가 눈깔 쪽 뽑아낸 그 아저씨네... <웃음> 어! 배터리... 그렇지... 필름만 있으면 돼. 이제... 조용히들 하세요. TV... 아... 천재... 천재 인정합니다. 내거 줌이 사라짐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기를 찍어줘. 그럼 내가 사진을 뽑아줄게. 그래. 일단 이 사람부터 찰칵, 찰칵. 이 사람도 찰칵. 이 사람은 아니고. 뭐야, 다 찍은겨? 다 찍었나봐 다 찍은 거야? 좋아,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인쇄지 고 올게 어디 가서 인쇄를 하는 건데, 이 자식아 뭐야 어이 초대형 거인이다 일 났어. 뭐야? 문 손잡이 어, 점점 움직이는데 미친? 야, 이거 안 돼. 이거 아, <웃음> 미친... 뭐라고? 가야돼 임마 여기 있으면 큰일나 공구? 공구? 공구? 공구를 어디서 찾지? <웃음> 식당에 뭔가 있었어요? 식당에? 아! 스쿠르 드라이버 됐어 이제 서 이제 뭐 해야 돼? 짝짝이 난 그럼 막대. 어이 뭐야? 이거 쥬라 <웃음> <죽어라! 웃음> <웃음> 세상에 사이클롭스를 가지 물리친 것 같은데,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곳 전체가 파괴됐었겠지. 자, 여기 네 사진. 부디 제대로 먹혔으면 좋겠는데 자부가 돼버렸구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죽음 어디있나? 죽음 꿈. 돌아왔구나. 증거는 찾은 거야. 이한번 보시죠. 음, 그 사진 나에게 보여줘. 보아 허니, 보아 허니? 문제 그원는 내가 아닌 너 같은 녀석들이었어. 여기 이 사진 속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친 이유는 도, 너 때문 아니야? 아닌데요?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는 대신 니놈 같은 괴물을 사냥해야 했구나. 그럼 준비나 단단히 해라. 이렇게 끝난다고? 이게 배드엔딩이지?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 혼자만 죽었기 때문에 나는 깨어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못 깨어나서 배드엔딩이라는 거네? 그지? 그런거구만 <웃음> 자 오늘 배드드림 코바 엔딩 까지 봤네요 <웃음> 유튜브에 이거 다 올려야되는데 언제 다 올리냐 이거 <웃음>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유튜브에서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잊지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지압마사지 하듯이 꾹꾹 눌러주세요 아무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 깼고 했습니다.